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극 T, 극 F, 극 N, 극 S인데 뭔가 내가 달라져야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충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일단 직전 영상을 보신 분들께 권해드리고요. 극 X가 아닌 분들은 공감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극 X라고 해도 변화의 필요성 같은 걸 전혀 느끼지 않는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전에 다른 영상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엔 극 T의 경우를 예시로 들었죠. 이번엔 다른 유형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극 F의 경우입니다. 극 F는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극 T입니다. 그렇죠. 그게프는 N이나 S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입니다. 언제나 대극을 이루는 유형끼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극 F 프 입장에서는 극 T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쟤는 도대체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티가 하면 왠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뭔가 배려심 같은 게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하면 더 기분 나쁘죠. 생각해보니까 진짜네.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요. 더 열받는 거죠. F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면 10중 8구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가끔씩 t 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작정을 하고 상대를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때나 그런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극 F는 극 t 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자꾸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T 입장에서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F는 그런 느낌이 든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특히 그 F라면 이게 거의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본인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도 나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걸 F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되는 사람한테는 편안함을 느끼고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종의 사회적 본능 같은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그게프는이 본능이 특히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본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극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티는 대신 다른 게 발달되어 있겠죠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와 사자는 똑같이 고양이과 맹수들이지만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고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죠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 중에서도 숫사자가 좀더 독립적이고 암사자는 뭔가 상호협조가 더잘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인간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TF 지표는 남녀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T 대 F의 비율이 대략 남자는 6대 4고 여자는 4대 6이라고 했습니다. T가 강할수록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F가 강할수록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F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극 T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도 좀 T 성향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극 F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있어 그건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실제로 극 T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선악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자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들소 새끼를 사냥하는 건 무슨 악이? 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그러는 거지. 들소 오미가 보기엔 내 새끼 잡아먹는 악마 같은 놈들이지만 사자 새끼들 입장에서는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천사 같은 분들이란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든 들소든 그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 하지만 그게 보는 이런 식의 냉정한 설명이 머리에 들어오기 전에 들소엄이나 사자 새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기 쉽습니다. 들소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지만 사자 새끼들도 배가 엄청 고팠겠지 이렇게 비극 또는 희비극이라는 드라마에 몰입되어 있다가 극티의 시선처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희망과 절망이 그저 DNA에 새겨진 본능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쓴다면 뭔가 혼란스러운 거죠 심지어 우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를 키우려고 하면 F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정체성 자체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 T에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판단이 중요한 것처럼 극 F에게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의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당연히 이 판단은 선악으로 연결되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게이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전에 제가 진선미 할때 진이 T라면 선이 F라고 했죠. 진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극 F라면 설사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T를 무리하게 키우려고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극 F는요. 어쨌든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극 T와 자꾸 충돌한다고 해서 그걸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극 F의 기준은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극 F 중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잃어버리면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좀 고집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에겐 이들이 말하는 기준이 정말 필요한 게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 같은 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면서도 t y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N이나 S를 키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극 a F라면 NS 점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N이 조금 더 나은 편이라면 N을 키우면 됩니다 시야를 넓혀서 크게 멀리 보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사시 F의 시각을 대체해버릴 만큼이나 강력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N의 시각이 강해지면요. d 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극 N들은 F나 T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컨대 ENFP와 ENFJ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ENFP쪽이 N성향이 강하고 ENFJ쪽이 F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둘다 T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ENFP쪽이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N이 강하면요. 웬만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상했던 일도 크게 보거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S가 좀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S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극 S들도 마찬가지예요. F나 T와 크게 충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 S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혹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뭐 이런 판단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게스트들은 현실주의자면서 동시에 쾌락주의자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한바탕 재미있게 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냐는 거죠. 이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가 골치아픈 여러가지 갈등이나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라는 겁니다. 그 게프 중에는 진지한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좀 놀아야 돼요. 그게 F 프의 기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올바른 방식으로 놀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타인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극 S는 요극 T가 하는 말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설사 받는다고 해도 금방 풀어버리면 됩니다. 놀면서 푸는 거죠. 세상엔 재밌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극 F이면서 동시에 극 N이거나 극 F이면서 동시에 극 S인 사람은 극 T와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극 F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분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극 N과 극 S의 경우에는좀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 이전에 했던 얘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자. 언제나 원리는 같아요. 나와 대극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극 N은 극 S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극 S는 극 N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둘다 F나 T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 N은 F나 T 모두의 시각이 다 이해가 갑니다. F도 그럴 수 있고 T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극 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끝 이러고 마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극 N이 극 S와 대화가 잘안 된다고 느낀다면 S 성향을 직접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N의 장점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대신에 F를 키우거나 T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둘다 키울 수는 없다고 했죠. 극 N만큼 키우는 건딱 하나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극 N이면서 동시에 극 T가 되거나 극N이면서 동시에 극F가 되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S와 대화가 좀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부캐를 갖는 거죠. 극N이 극S를 대할 때는 부캐인 극T나 극F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극S도 똑같아요. 극N과 말이 잘안 통한다고 해서 N 성향을 키우려고 하면 S 자신의 강점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극N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방법은 역시 F와 T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캐를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